님께서 어, 소문이 너무 어, 집사님이 많이 바뀌셨다 너무 달라지셨다 이게 신앙적으로 어, 영적으로 굉장히 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쭉 들어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함 들어봐라 그랬더니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참 귀한 축복들 우리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삶을 나눠주신 우리 오수민 집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경례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 되므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19절 말씀 보면 첫 단어가 뭐예요? 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독립된 그 무엇이 아니라 앞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 그러므로. 이부분은 어쩜 말하면 이제부터 본론이다 이게 본론이다라는 것을 이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오늘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쭉 나열하다가 그 앞부분이 뭡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그래놓고는 진짜 본론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몇주 동안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유독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 그다음에 왜이한 사람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이 유독 이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그 병자를 고치실 때. 유독 왜 안식이래? 이게 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논쟁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왜 안식이래?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그름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복음 5장 19절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되는 끝까지 47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중을 합니까? 기적에 집중하죠 와 38년 된그 환자를 고쳐주셨다 주님이 하셨다 물론 거기가 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왜 그러느냐? 기적의 길을 기울기보다 말씀의 길을 덜 기울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6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은 바로 이날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여의그 기적의 사건을 또한 일으키시죠. 어, 석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넘는 그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열두 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음식들이 남았잖아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왜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단지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의 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 기적의 목적이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이 오병의 그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한번 에, 앞으로 보겠지만 6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오병 2의 기적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영생의 떡이다 이 말씀을 정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의 그 육체에 배를 채웠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요한복음 6장 6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6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저들은 말씀보다 뭘더 좋아했다고요? 기적을 좋아했다. 기적은 말씀을 주시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기적은 말씀을 주시기 위한 전조일 뿐인데, 정작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가 이 강단을 맡은 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뭐 그런 예는 많지는 않지만 이 말씀 강단을 그뭐 만담장으로 그리고 코미디장으로 진략시켜버리고는 본문 말씀 한절 읽어놓고 가져 청중을 웃기는 일에 다 시간을 허비해버린 와 웃다가 그렇게 가버린다면 정말 청중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젖 우유만 선호하는 그런 습성에 젖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가 초점에 보니까 고린도 전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밥을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이 우유 젖 먹는데 습성이 길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씀 조금만 말씀이 어려워진다거나 조금만 진리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고 말씀을 슬슬 피해갔던 그 고린도계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밥은 뭡니까? 이건 단단한 음식인데 히브리스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성도, 그러니까 어른 성도 어른성도는 젖 먹고 우유 먹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 이빨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더 튼튼한 몸, 더 튼튼한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우유처럼 그냥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살피고 또 살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살찌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날개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이 자칫 딱딱해요 딱딱해요 딱 음, 같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휴, 오늘 말씀 좀 어렵다 흐름을 놓치게 될까봐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오늘 이 단단한 식물 같은 좀 딱딱하지만, 예, 그러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렵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또 쉽고 기담아 들어서 오늘 우리 또 영이 또 우리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아하,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목적이 만약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 베데사다 연못까지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한 사람만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죠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중분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저들은 계속 살아있습니까? 저들 역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 해결을 받은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얻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진짜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다 진짜 진정한 기적은 아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보다 더큰 일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진정한 기적은 그를 정말로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먹고 새로워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추합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그랬죠 다시 만나시고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어떤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죄 문제의 해결이 인간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5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대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건드리시는 거죠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빨끈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석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자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금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놓고도 이 유대인들과 부딪혔는데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뭐 하시니? 일하시니? 당신 자신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인가? 병고치는 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언급하시는데 19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한 본문을 가지고 진실로 진실로를 세 번이나 반복하신 구조는 없어요 이 말은 이만큼 중요한 말씀을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아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단어가 무려 19절에도 나와요 20절에도 아버지와 아들, 21절에도 아버지와 아들 22절에도 아버지와 아들, 23절에도 아버지와 아들 26절에도 아버지와 아들 다섯 번이 아니라 여섯 번 나오네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보면요, 예수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거짓이라 판명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 뭐래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행하시는 그 무엇이 있대요 그게 뭘까? 자 이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게 뭘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20절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저기 보면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부분을 좀 지금 주목해 주세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신미를 기울이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거 뭐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인 우리도 아비인 저도 자식 사랑은 당연하거든요 저에게도 자식 둘이 있는데 뭐 누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식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아들의 부모고 그 아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 아비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일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말씀 앞에 정말로 고개를 겨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떤 말씀인가? 5장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저기 나오는 너희가 누군가 너희가 바로 우리예요 너희가 바로 나예요 제 3자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 말고 우리가 놀랜대요 우리가 놀랜대삼 3자는 우리가 놀란답니다 즉 놀랍게 여긴다 이 말이 뜻이 환위, 기쁨, 놀람, 탄성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탄성을 자아낼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일 앞에서 제3자인 우리가 내가 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놀랬대요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나 우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놀란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숙제 이 숙제,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짠 나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들 예수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제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대상을 바꾸십니다 독생자를 사랑하던 그 아버지가 대상을 바꾸어 버린단 말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세상 그 세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세상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우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을 자기 독생자에서 우리 나에게로 바꾸시고는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엄마 대미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럽니다 이 부엄바 넘치는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이 그냥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나 때문에 포기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 다른 대상이 생겼어요 나 같은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아버지가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 우리에게 부원받으셨대요 넘치는 사랑을 주셨대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앞부분 더큰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탄성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가리 비교하 할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분과 내가 도대체 비교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절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어 지하여다를 부리시나이까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주님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왜, 왜 침묵하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이어지 놀라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같이 읽시다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라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네. 그 일과 행함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바꾸시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네. 할렐루야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그 아들도 그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셨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신 주님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놓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앞에 행하실 것을 지금 요한복음 5장 1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바뀌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참조가 했던 찬양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날 사랑하나 겸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 주님 깔부리카야 했나 왜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허물투성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자 요한복음 5장 21절을 또 주목해 주셔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성자 예수님도 어떠한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어떠하신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고린도우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그 신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는 일을 하신다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는 이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로마서 8장 1 0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풀어진 너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말씀까지 약속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음을 즐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난살수 없다. 이 고백을 언제나 하고 언제나 언제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역시 나 없이는 못 사시는구나 그 사실을 또한 깨달아요 그 사랑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나 없이는 못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타양에서 허랑방타하게 그 탕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 네,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근데 돌아가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록 탕자일지한장 아버지 역시 아들인 자기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가출한 뒤에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탕자를 기다렸고 탕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탕자를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시고 아들임을 아시고는 쫓아가셔서 달려가셔서 먼저 뛰어가셔서 그를 얼싸 안아주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보다 아버지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 고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하나님 역시 나 없이는 살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첫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얻고 누리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부분 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귀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집니까? 믿겨집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만약에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이런 사실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국의 위치만 니라고 유명한 어, 이 영성 그 신학자가 있었지요. 위치만 니그 위치만 니의 경험담을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볼게요. 주님을 영접한 한 중국 청년이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옆자리와 앞자리의 승객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차 여행하는데,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승객 한 명이 무료함을 달래자면서 가방에서 중국 카드를 꺼내놓고는 카드놀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카드놀이가 아니라 사실은 도박이었어요. 중국의 도박이었어요. 같이 앉았던 네 사람 중에 세사람은 금방 의기투합을 했고 그들은 나머지 한 사람은 청년도 의뢰, 그 도박에 동참하리라고 단정을 하고는 카드를 돌리라고 했어요.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도박할 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놀이를 할수 없습니다. 늘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할 손이 없대그세 사람은 의아해서 아니 손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두 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분명히 두 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 손이 아니라 합니다. 이것은 제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의 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도박할 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술을 마실 손도 부정을 저지를 손도 없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입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쾌락을 찾아다닐 발도 없고요 거짓을 꾀하는 머리도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도 없어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 결코 그의 육체와 마음을 욕망으로 오염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며 산다는 것. 오히려 그의 사지 백체가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로 들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생명,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로 내 삶과 내 시간들을 채워가기를 애서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이 사라질 세상 욕망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 몸을 의의 병기, 변기, 진리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랬죠? 사랑의 대상은 우리에게 바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 내어주셨어요 바로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왔어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막 했는데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정말 눈물 나게 감격스럽고 너무나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슴 뛰는 슬레임이 분명한데도 가슴이 뛰지 않아 놀라지도 않아 아니 어떻게 보면 아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데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많이 들어을일까 진리가 시원찮았을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감격스럽지 않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영생, 심판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바꾸시므로 할렐루야 독생자를 내어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사랑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 사라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다지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 주세요. 다 같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쾌락과 욕망이 아닌 의의 병기 신리의 변기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기도제 붙들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